네이버 웹툰을 점령하고 있는 박태준 만화 회사가 있는데요. 기한8사의 친구로 알려졌지만 사실 박태준 작가는 그전부터 얼짱으로 유명했죠. 제가 어릴 때 박태준은 아버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박태준 님의 팬이어서 제 학생 때 옷은 전부 다 아버키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네이버 웹툰에 데뷔하여 금요 웹툰 1위를 차지하며 오랜 기간 연재를 하고 있는 박태준은 웹툰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박태준 만화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도 많은 작품들이 네이버 웹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태준을 보면 그의 하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만큼 더 대단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박태준 만화회사에 등장하는 미녀 캐릭터들입니다. 이건 뭐 박태준 만화회사가 아니라 박태준 미녀 회사가 아닐... 사실 처음엔 그림체 때문에 크게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그림체가 워낙 많이 바뀌면서 상당한 미모의 캐릭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생각이 나는 건 역시나 최수정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외모를 가진 여자 캐릭터로 나오는데 요즘은 잘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외지주엔 실존 인물을 캐릭터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수정 역시 실제 박태준 작가님의 와이프 최수정님을 캐릭터화하여 나온 캐릭터입니다 싸움 독학에는 미모의 역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계절이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중 겨울이가 1순위인데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계절 중 과연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퀘스트 지상주의의 성하루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어... 얘는 여자가 아니야 아, 맞나? 아직 성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자 캐릭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성별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퀘스트 지상주의에도 많은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역시나 외모들이 상당합니다. 주인공 김수현도 회가 거듭할수록 잘생겨지고 있지만 김수현의 여동생을 보면 피는 못 속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인 히로인인 백채린은 히로인 포지션으로 자기도 모르게 김수현을 짝사랑하게 되는 캐릭터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캐릭터의 매력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지금 성하루에게 밀려서 히로인으로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빨리 백채린이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이지현이라는 캐릭터 몸에 문신이 있긴 하지만 이 캐릭터 역시 상당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보여지며 김수현의 절친인 양국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 약간 그 오타쿠와 미녀의 케미를 어떻게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웹툰의 어떤 역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이 덕후 새끼 역해를 겁나 밝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여캐든 남캐든 이쁘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웹툰 중에서 박태준 미녀 아니 박태준 만화 회사에 나오는 히로인 여자 캐릭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피규어로 나오면 또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